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란정선입니다 음,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어 장비들을 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이거는 얼마전에 구입한 써니웨이 포터에서 나온 F L 9 6이라고 하는 조명입니다 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오줌 포켓입니다 포켓인데 사실 원래, 이, 운동항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위해서 한건아니었었고요 그냥, 하나쯤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사고 난 이후에 이제 공교롭게도, 이, 운동항사 생존기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크기가 작아서 되게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특히 이제 실내에서 찍을 때, 집에서, 방에서, 혼자서, 찍을 때, 조명이 좀 운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좀 하다가, 어, 4주간 이렇게 동호화 한군데에서 사용기를 읽었더니 되게 괜찮더라구요 그래서 주문을 해서 받은게 며칠 며칠 안됐어요 며칠 안됐고 그래서 저는 지금 뜯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는 어지간한 스마트폰보다도 작아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 스마트폰이 이게 그 갤럭시 노트9 이라고 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얘하고 비교해봐도 예, 네, 이렇습니다 사이즈가 상당히 작죠 상당히 작고 어..그런데 만듦새이 되게 훌륭하고요 예, 네, 깔끔합니다 그.. 설명을읽어보니까이 겉에 케이스가 이 하우징이 뭐..항공 알루미늄? 뭐, 뭐 그런거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크기가 작아서 사면서도 얼마나 밝겠어? 좀 도움이 되는 정도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진짜 밝더라고요 한번 켜볼까요? 음, 이렇습니다. 상당히 밝죠. 이거 보면 눈이 아파서 못볼 정도로 밝더라고요 네, 이렇게 밝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쪽에 보이는 이거 보시면 밝기가 100%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면 화선태지로 해서 주제도 돼요. 그리고 최저값이 기 가지 내려가냐 5%까지 내려가네요. 여기 5% 정도라 밝히고요. 이렇게 보이는 게 그리고 최대값은 100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있는 얘를 옆에 있는 보이나 모르겠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서 색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면 최저 5,500K부터 아래로 내리면 최저가 3,000 네, 3,000K까지. 네, 그렇게 해서 조명의 밝기도 조절이 됩니다. 밝기하고 애석원도 네, 값 조절이 가능하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니까, 대략 뭐한 4,000 정도, 4,000에서 4,500 정도 놓고 찍어보는데, 어, 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은 점은, 네, 보시다시피 충전 방식이라, 음, 네, 밖에서, 쓸 일은 많지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브라인을 쓸수 있다라고는 그것도 괜찮고요 앞에 보는 숫자가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보시면 끄고요 약간은 아저 끊어서면 어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자면 여기 지금 보시는 이게 이제 충전용 USB 단자하고요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그 삼각대가 마운트할 수 있는 나사 홀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뭐 LED 이제, 96이라는 수치가, 여기에는 LED가, 특정 밝기에서 같은 최대 LED 수치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 8, 8 2 여덟, 네, 1 넷, 1섯여 열, 열 맞습니다. 그래서 96개인가봐요. 네. 그래서, 모델명도 애플 구독이고요 음, 케이스도 되게 깔끔해요. 아, 박스가. 깔끔하고 사실은도뭐 구성품은 별거 없었어요. 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하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었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사실 케이블이야 워낙에 흔한 케이블이니까 별신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앞으로는 이 조명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이 찍어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제품은 서메이포토의 f l 9 6이라고 하는 종용이었습니다.